어, 이렇게 걸림새가 있어요. 이 걸림새가 이렇게 튕그러져 있으면 배터리를 했다이게 튕그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면 버튼이 눌러지지를 않습니다.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. 이럴 때 하시는 방법은 일단 배터리를 빼주시고요. 배터리를 빼시고 보시면 여기 접점이 플러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플러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은 거거든요. 이럴 땐이 위에 헤드볼을 푸시고요. 헤드볼을 푸시고 요요 요 위에 부분을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밀어주면 보시겠습니다. 딸깍하고 지금 걸렸죠. 이렇게 걸려져야지 요 플러스 접점이 이렇게 밑에까지 나와요. 그래야지 요 플러스 건전지가 요게 닿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끼고 전원을 켜보면 예 눌러지는 소리 나죠.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. 지금 이 현상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살짝 지금 떠 있는데 이 부분을 꽉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이거를 고정을 시켜버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조립하거나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필요하시면 본드라든가 이런 거를 글루건을 살짝 발라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원이 켜지죠. 예, 전원이 꺼지고요.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